우리 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사실혼 파탄 위자료로 1,500만 원 인정된 사안입니다. 일단 우리 의뢰인분은 사실혼? 즉뭐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셨는데요. 한 1년 10개월 만에 혼인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오셨던 사안이세요. 일단 우리 의뢰인분은 상대방과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만나셨다고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뭔가 좀 잦은 외박을 하고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상대방이 계속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된 상태로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상대방의 이제 뭐 핸드폰 등을 통해서 일부 정황을 발견하시게 됐고 상대방도 결국 나뭐 어플 동을 통해서 뭐 여성과 차를 마신 적 정도는 있어 근데 뭐그 정도이다 이 정도까지만 실토를 했던 사안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부정행위 증거 어떠한. 여성과 함께 뭐 상호 애정 표현을 하고 있다라든지 대화 내용이 뭐 만나서 뭐 스킨십을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아예 숙박업소에 뭐 갔다라든지 아니면 이들이 그러한 관계를 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대화 내용 자체가 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단계의 부정행위 증거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우리 사안의 경우는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아니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미 결혼한 사람이 계속 결혼정보회사에 가입되어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다. 어 저희가 봐도. 아예 뭔가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사안이어서요. 일단 사실혼을 뭐 증명하는 건 어렵지는 않았고 다만 아,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론에 비해서 위자료가 좀 적을 수 있다라든지 또부정행위 아주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든지 이런 면에서 의뢰인분이 큰 의자료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얼마라도 하,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파탄된다는 거에 대한 억울함을 이렇게 법으로 남아.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어요. 이제 상대방이 알아서 뭐 정말 잘못했고 뭐하고 이런 태도도 아니었고 계속 막 변명만 하는 상태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 짧은 혼인기간이라든지 부정행위 증거가 아주 직접적이거나 충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 이것은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를 택드리기에 너무 충분하죠. 그래서 원고로서는 정말 피고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1년 10개월 만에 사실혼을 해소되었으니 얼마나 더 억울하시겠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면으로 좀 그런 억울함을 풀어드리면서 동시에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구성을 하였고요. 우리가 이제 사실 혼이었고 혼인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피고로 인해 이야기 어려운 부부 사이에 신뢰를 깨뜨리기에 너무 충분한 부당한 부정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결국엔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부각하고 원고로서는 길지 않은 혼인기간을 이러한 사유로 결국 해소해야 되는 입장에서 얼마나 또 억울하시겠나 이런 점을 부각시켜서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된 사안입니다.